여기, 분모가, 이제, 유리함수니까, 이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1를 대입하면, 이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 정근선 X가 이제 2. 예. 그렇죠. Y는 이제, 뒤에 딸려오는 수. 이제. 그렇지. 네. 장난 아닙니다. 그죠? 네,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점근선을 구하게 된 거죠. 그지 네. 그럼 이제 점근선. 그냥 점근선의 의미를 좀 한번 물어보게. 점근선은 뭐 하는 선이에요, 점근선? 점근선이 이제 교가 닿지 않는 선. 오, 네. 최고. 어, 좋아 네. 닿지 않아요. 그죠? 네. 네. 그죠? 가까이 가긴 가요?